니로 TV. 자, 어 이제 다시 2편으로 왔습니다. 이제 어 1편에서 보여드린 대로 어느 정도 세팅은 완료됐고요. 어 이제 여과제 100리터를 넣고 그 다음에 또 비어 예, 좀 리오예. 예, 뭐, 비어 좀 리오를 좀더뭐더 채워 넣을 때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좀더 계속하고 오늘은 어 저희가 생물 투입하는 것까지 네. 물 돌리고 생물 투입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이번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일단 강모래를 사용했었잖아요. 이제 디테일을 살려주기 위해서 미오토 미오를 사용했거거든요 네. 아. 확실히 곱죠? 어 어때요? 예. 디테일이 살아나지 아. 않습니까? 이런 디테일. 야. 아무리 디테일을 넣어도. 아, 네. 네. 아... 이런 걸 해주시면 훨씬 네. 좋죠. 그리고 저희가 수초를 심어야 되니까 수초 심을쪽 위주로 좀 두껍게 깔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렇지만 이제 고기들 들어가면서 바닥에 먹고 뱉고 이런 헤엄치다가 섞이, 자연스럽게 섞이잖아요. 그럼 더 예뻐요. 아... 네. 물 채워지면서 모래들이 사이사이로 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디테일이 쫙 살아날 거예요. 아... 오, 어때요? 뚫려. 오, 이제 물을 한번 채워보죠. 예. 잡고 있을게요. 예. 처음으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자. 아. 기분 이 어. 어때요? 지금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말씀드린 대로, 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바닥재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 와, 진짜 물이 채워지는 건 금방이네요. 저 돌도 우리 둘이 힘들었잖아요. 죽을 뻔했죠, 진짜. 아, 50kg 될것 같아. 7, 80kg 됐겠죠. 50kg면 이 정도 힘들진 않았어요, 아, 여기서 저희가 목요일 영상에 한번 그메인어항 세팅 장면을 보여드렸었는데 거기에 넣을 어 작은 돌이라든지 어 국내 토종 어종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많은 어종을 가져가야 돼서 저희가 아쿠아프로에서 저희가 산소통을 준비해왔습니다 예빌려세요예 산소통을 빌려줬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아까 프로 감사합니다. 예, 아까 프로 화이팅. 아까 프로 화이팅. 채집 불법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서 저, 제가 혹시나 해서 양평 군청에 협조를 해서 전화 한번 해 드려 봤는데 어 체집을 해서 판매를 하면 불법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키운다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채집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모라주좋 어, 그래 될것 같아. 네, 1차적으로, 슈리랑, 어, 갈견을 좀 잡았거든요. 한번 먼저 포장을 할게요. 발이 예. 뜨거워서, 오이씨, 밖에 오래 오.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네, 슈리들 좀 잡았고요. 음. 그 다음에, 슈리 진짜 멋있어요. 그쵸? 음. 잘 보여요? 네. 음. 그 다음에 위쪽에 피라미들. 이렇게 일단 있습니다. 와, 슈리 진짜 이쁘다. 물량보다탄 산소가 많아야 됩니다 산소 예, 이렇게 하면은 한 몇시간 정도가요? 오늘 저녁까지는 끝떡없었죠 일단 아 진짜요? 네, 한로 네, 부자 완료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달견이랑 실이들 얘가 yeah, 너무 더울 오, 수 있으니까 오케이. 물 속에 넣어쳐. 아, 예.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와, 아 보여? 어. 저희 석공으로 잡았어요. 야, 이런 거열 마리만 잡고 가시죠. 예. 아 무거워, 씨. 또 스커 피레미를 잡았고요. 야,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돌고기랑. 뭐죠? 이거 각시봉는 아닌 것 같고, 아직. 납질이 같다고 하는데. 밑에 또, 다슬기도 네. 제가 또 잡았습니다. 봉지에 있는 납주, 납줄게들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강 납줄게처럼이 푸르스름한, 네, 이게 있고. 있잖아요. 요거는 멸종위기종이다, 보호종이다. 바로 풀어주세요. 바로 풀어주세요. 네. 돌고기도 같이 풀어주세요. 다슬기 달리시려고 그러는거죠? 네자 보여주시죠 네 친구들 갔습니다 다 갔나요? 네갔습니다네 다슬기는 정확하게 보여주, 보여주시죠 네 없어요 물고기 없어요 자 이제 다음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이제 피라미 몇 마리만 더 잡으면 되죠? 스컷 네, 수컷? 수컷 몇 마리 한3네마리 네. 파이팅 하시죠 네, 네. 드디어 아크릴 수조에 생물이 채워졌습니다. 자, <웃음> 자, 자 여기에 들어간 모든 재료들은 어, 바닥재 제외하고선 다 채집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중간 중간에 어, 수초를 넣고 물을 채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찍진 못했어요. 맞죠? 그렇죠? 네. 네. 약간 백탁기가 있는데 요거는 뭐 계속 저희가 50%씩 환수해주면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재를 세척하지 않아서 나온 예. 그, 그 약간 분진이 생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어, 말씀드린 대로 어, 여과제 100리터 정도를 어, 넣었는데요. 어, 네이처팜 비오톱 락 100리터를 넣습니다. 맨 좌측엔 또 솜도 보이고요. 분진을 있고요. 위해서. 네. 그리고 어, 아크릴 수조 소독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기포가 올라와요. 네, 포키를 시켜서 분진을 또 빼낼 수 있도록 그렇죠? 네, 네. 분진이 모여있네요 네. 네. 아, 진짜 너무나도 만족하고 레이아웃이 또 기가 막힙니다 수초도 또한 가지로만 했는데 네. 네. 여기 2탄까지 치면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멋있습 이거 실을 보셔야 될것같아 네. 이거 영상이 좀잘안 나와요 예 네. 많이 이제 메인 어항이 완료됐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명은 저희가 투광기로 하기로 했죠? 네, 투광기 네. 세대 시켰습니다 네, 투광기 네. 세대로 아직 조명이 도착 안해서 근데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되는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저희 아까 앞선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네. 잡느라 죽을 뻔했잖아요 아, 진짜? 네, 네 수컷 그게 당겼을지 안 당겼을지 모르죠 왜냐면 둘이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진짜 수컷 불거지를 그 족대로, 족대로. 잡느라 진짜 올래못 잡는다면서요 너무 힘들어요 네. 우리가 몇번 실패해서 암컷, 스쿼트 바로 앞에서 점프해서 점프 뛰고 돼. 막 이래가지고 예 아무튼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들어간 거는 뭐 갈견이 뭐 피레미 암컷, 스쿼트 뭐그 다음에 제가 계속 잡아온 요거 요거 고등예 다슬기, 다슬기. 다슬기도 있고 예 쉬리도 있고 돌고기도 있고 그래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하기 전까지는 하... 아, 좀... 바꿀, 바꿀 의향은 없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쵸? 네. 자, 마지막으로 먹이 한번 주고 끝내죠. 네. 냉장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였나요? 네, 네, 녹였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부을까요? 네, 부껑을 네. 네. 살짝 열고요안 네.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아직 먹이 처음 주는 거라 네, 네. 안 먹을 수도 있지만 한 번. 먹을려나요오는오 오. 오, 잘 먹네요, 친구들. 자, 지금까지 어, 드디어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아크릴 수조 세팅 마쳤는데요 먹이도 어, 진짜 잘 먹어요, 그죠 네, 예, 먹이도 어. 진짜 잘 먹고 어, 이제 조만간 장마 끝나면 왕추천으로 각시붕어만 조금 한열마리 정도만 채집해다 넣으면 진짜 끝날 것 같습니다 각시?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지속적으로 요 세팅 그리고 요 어항 한번 어,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끝나기 전에 오늘 뭐 이벤트가 하나 있었다면요 앞에 저기 고민나라. 아 예, 예. 네,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예, 오케이. 아직 스튜디오를 오픈을 안 해서 요 불만 켜 놓고 저는 음. 요 불을 다 끄고 개인 업무 보고 있는데 요 앞에 그 저희 스튜디오 앞에 이렇게 카센터가 있어요. 저기요. 네. 근데 카센터에 수리 막 수리 받기로 오신 분들이 요거만 보고 한번 구경시켜 달라 그래 가지고 한세분 정도 예, 네, 네, 세분 정도 오셨었는데 근데 제가 문 잠가 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문 열고서 한세분 정도 오셨는데 진짜 실제로 보시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그 정도의 위압감을 주는 어항입니다. 사실 저도 그 제가 없었거든요. 네. 전화로만 듣고 네. 아, 진짜 오버가 좀심하다 했는데 제가 여기 이 유기물에서 밖에서 보기가 봤거든요. 네. 그럴 만하더라고요. 네, 진짜 정말 아, 네. 도 압도적으로 크고 정말 멋진 어항으로 세팅된 것 같아서 상당히 또 뿌듯하기도 하고 기쁩니다. 자, 이 어항 지속적으로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듣겠습니다. 안녕! 아!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TV